에피타이저로, 어, 이 운이, 아, 운이라고 하기는, 에, 이제, 성게알, 국산, 국산이니까, 아, 성게알, 에. 이 에이, 에이 사자아성게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저번에 시켜가지고 냉동을 시켜놨건데 요거는 좀 짭짜름합니다 좋아좋아좋아 음. 쏴쏴아 좋아, 좋아. 음. 하... 어, 잡종영상공작 소니만나서 반갑습니다 음. 요거는 제가 봤을때 아 이거 우리 와이프 거. 이 볶음우동 야 기가 막히겠다 요 볶음우동인데 요거는 에, 라이프 겁니다 무어스키 자숙 문어 먹으면 자숙하나요? 아이 자숙이 진짜 지금 여기다딱 제가 담아서 그래도 조금 에, 보여드릴까 하는데 야 이거를 이야 초롱이 님께서 앞부분을 잘라서 쏟으면나 아,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오, 되게 똑똑하시네 저분 제가 봐서는 그 IQ 큐한90 넘어요 네. <목소리> 어이 문어스 캔 이야 이거 모듬에 <목소리> <목소리> 광어 광어 와. 사자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, 이건 저 광어 겉저 거시기. 아, 거시기 생식기가 아니라, 아, 제, 제 이름이 아니라 지느러미, 지느러미, 지느러미. 아, 음, 드림자, 역시. 음. 고추 다진 것까지 싹 올려서. 문어는 지가 맛있는거 알까요? 하나 잔다 짜자 전복 소리 듣고 싶어요, 김영빵님. 알겠습니다. 아, 전복. 야. 야 오늘 소주가 쫙쫙쫙 빨리네 아주 그냥 예, 평소에 이쯤에 소맥을 한잔 먹을텐데 자 사사. 하... 어휴 이번그 원샷은 클래식 버전으로 한번고개에갔다가는거한번 해볼까요? 요즘 제가 마시고 막 이렇게 인조그릇 는데 옛날에 하던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광어의 한 점을 짚고 가자. 사사. 나음 열어 좋다. 아. 음. r a 사 g i n 이 사사. <웃음> <웃음> 자, 나야 죽인다. 야, 이게 너무 맛있다. 진짜 어? 갑습니다 자, 여러분들 잠깐만. 저, 그 국밥 종류 하나만 좀 시킬게요. 아, 감자탕! 감자탕은 이제 그 2인분 이상으로 시켜야 되니까 뼈다귀 해장국 이런 종류로 음. 알탕, 본지밥, 짬뽕밥으로 갑시다. 여러분들, 짬뽕밥! 아, 여보, 참치김치찌개 먹고 싶어? 여러분, 어, 다 필요 없습니다. 어, 참치김치찌개에요, 네. 참치김치찌개 역시. 술 한잔하고 국물은 역시 참치김치찌개야. 네. 콜라 하나 드릴까요? 네. 콜라를 드릴까요? 네. 어, 매워요? 아 역시 탄수화물 김치찌개 자 쏴자 아와 아. 쏴자 음. 자, 여러분들, 남은 안주는 오늘 또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자, 여러분들, 이제, 어, 우리끼리 좀 소통하면서 좀 먹읍시다. 예. 네.